마이벨의 마흔 여덟 번째 리뷰 짠! 백다방 계란 사라다 빵 가격은 3,500원입니다 가성비, 갑인 제품이라고 하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개봉! 오! 구성은 빵, 계란 사라다입니다 계란이 되게 실하게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음... 음? 와 진짜 계란하고 마요네즈만밖에안 나요 약간 고소하고 좀 담백하고 근데 사실 좀 느끼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씹히는 야채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계란만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먹다 보니까 목이 막힌다 <웃음> 이건 누가 먹어도 못 먹힐 수밖에 없는 맛인데요 되게 되게 막먹 되게.. 목이 막혀요 우유 이 신메뉴로 검색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가성비였거든요 근데 어 그만한 것 같아요 3,500원에 이 계란을 이만큼이나?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란을 되게 넉넉히 주신 것 같아요 기존의 사라다빵은 이제 오이나 뭐 양파 이렇게 야채가 들어갔잖아요 특정 야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먹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건 정말 계란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싫어하시더라도 이거는 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쉬운 건 아니 전이 빵이 제일 아쉬운 거예요 빵이 너무 퍽퍽해요 안에 들어있는 계란 사라다는 되게 보들보들한 느낌인데 이 빵은 너무 퍽퍽해가지고 피부로 치면 얘는 지성, 얘는 건성 같은 느낌? 지금 되게 구하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제가 몇 지점을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겨우겨우 한 군데를 찾아서 마지막 남은 한개 제가 가져온 거였어요 만약 팔고 있는 지점을 만난다면 한 번쯤은 드셔볼만 하지 않을까 계란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안녕